문제냐? 음. 사무 구조의 문제인 거냐 음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. 그러면 그걸 잘못 판매하고 오해하게끔 판매한 설계사들을 패널티를 줘야 되고 아, 제 개인적인 <웃음> 의견입니다 욕 먹으면 욕 먹는 거고 음. 합리적 의심 이게 뭐냐면 보험사만 좋은 일을 시켰다 국가가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에 제재를 하는 거는 정말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좀실천해주면이 아나필라스 쪽그 백신, 백신 보험. 보험 하지 마라 이거 음. 문구 쓰지 마라 음. 오해 요소 맞아요 마케팅적으로 절판하는 거를 이렇게 절판 안 했습니다 t h a n k i t 과연 소비자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10%형을 없애느냐 작년에도 또 올해 넘어오면서 1 0 0를 없애면서 없어졌죠. 핵심적인 논리는 뭐였냐면 음. 무예지형을 정확하게 설명 안하고 음. 적금형처럼 얘기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무예지 종신 상품들 이거를 무슨 20년 뒤에 지나면 엄청난 수익형 맞아요. 적금 상품처럼 판매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음. 그게 과연 상품의 문제냐 음. 상품 구조의 문제인 거냐 음.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. 그러면 그걸 잘못 판매하고 오해하게끔 판매한 설계사들을 패널티를 줘야 되고, 음. 그런 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제대로 된 가치로 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접받는다.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. 맞아요.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 보고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.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음.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. 이게 무해지환급형 10%로 했을 때는 중간 음.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네. 근데 그게 50%형이랑 10%형이랑 20년 납입하는 동안 해지할없 똑같거든요. 같은 내용 같은 내용. 똑같은 내용이에요.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. 일단 그 배제. 두 번째 이유가 더 어이가 없는 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보험사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. 국가가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에 제재를 하는 거는 정말 합당하다고 보거든요. 이번에 잘한 거 있어요. 잘한 거좀 칭찬해주면 이 아나필라스 그 백신 뭐, 하지 마라. 이거 응. 문구 쓰지 마라. 응. 왜 요사, 이유 너무 잘한 것 같아. 과장광고, 허위광고 이런 거뭐제재하고 너무 잘했어요. 전 좋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럼으로써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더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책임감 있게 만들려고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음. 근데 이번 결정은 정말 아니었다. 제 개인적인 음. 의견입니다. 욕먹으면 욕먹는 거고 음. 합리적 의심. 이게 뭐냐면 보험사만 좋은 일을 시켰다. 뜬금없이 음. 그것도 8월 중순에 바꿀 거면 사전 예고를 해서 음. 저희가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. 음. 중간에 상품 판매 갑자기 싹 없애버리거나. 예고 없이. 예고 없이. 예. 또 그리고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한도 줄어듭니다. 얘기해놓고. 안 줄어? 완전 아, 거짓말이 생기면 안 돼요. 맞아요. 마케팅적으로 절판하는 거를 이렇게 절판 안 했으면 좋겠죠.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고 네. 예고할 건 미리 예고하고 네. 그다음에 절판하기로 했으면 기한을 지키고 네. 이렇게 가야지 올바르게 안내도 갈수 있고 중간에 설계사들이 자꾸 올바르지 않다라고 질책할 게 아니라 네. 설계사들한테 명확한 정보를 줘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게 다르고 여기에게 다르고 막상 뚜껑 열어보면 또 다르고 뚜껑 덮어보면 설계사들이 어?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아차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고객도 설계사를 못 믿고 설계사도 회사를 못 믿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좋은 방향성은 아니지만 금액이 막 엄청나게 뛰어오르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맞아요 네,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.